Hello everyone 행복한 영어 즐거운 영어 welcomes English 시간이에요 오늘의 영어 한마디 여러분 요즘 영어 열심히 하시는 거죠 하고 하고 또 해도 아직도 영어가 서투르신 분들 또 영어를 열심히 해도 뭔가가 내 표현에 부족한 듯한 느낌 그럴 때 영어로요 전혀 영어 공부 좀더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이런 표현을 써요 I need to brush up on my English 요게 잉글리시라면, 잉글리시를 이렇게 붓으로 브러쉬업 하는 거예요. 어떨까요? 좀더 다듬다. 내 영어를 좀더 손질해서 더 나은 영어로 만든다. 이런 말이에요. 브러쉬업 온이라는 표현, 손질하도 다듬다. 뭔가 더 향상시키다. 이런 말이에요. 그래서, I need to brush up on my English. 저 영어를 좀더 공부해야 돼요. 좀더 향상시켜야 돼요. 이런 말이거든요. 자, 한번 따라 해볼까요? I need to brush up on my English. 늘늘 늘 해도 해도 만족스럽지 않죠? 해보세요. I need to brush up on my English. Brush up on my English. 기억하시고요. 전 다음에 뵐게요. Bye bye. Have a wonderful day.